제너 다이오드의 기호하고 특성 곡선은 그림이 이제 2-23에 나타나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순방향 전압보다는 역방향 전압 조정 구역을, 제너 항복 전압을 어, 이용을 하는 것이 이 제너 다이오드의 특성이다. 그래서 다이오드에 역방향 전압을 가하면, 역방향 전압을 가하면 그죠? 효광량 전압을 가하면 항복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해도 단자 전압은 거의 일정하다. 전압 일정한게 이제 핵심 포인트 이니까요 그죠 전압은 전류는 확 늘어났는데 그죠 전류는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Y축이 전류축이니까 X축은 전압축이죠 근데 이제 전압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전압의 목적으로 이 전어 다이오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복 전압을 이용을 해서 정전압이나 기준 전압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전압 다이오드입니다. 그 전압 다이오드는 그림 2다4와 같이 이 그림이죠.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역방향 포화 전류, 역방향 항복 전류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되는 전압이 동작 영역 내의 전류의 증감에 관계없이 전류가 한번 뭐 늘어나든 줄어든 관계없이 이 전압 자체가 이제 전압 항복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정전압 다이오드도 그래서 항복 하는 게 목적이죠 제너다이오드는 그래서 항복전압은 피온제파 불순물 농도를 가지고 자유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항복전압이 6볼트에서 8볼트 이것이 가장 특성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복전압의 온도 특성 온도에 따라서 이제 뭐 조금 변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너다이오드의 항복전압의 온도 변화에 따른 특성을 그림이다 시1 5에 나타났는데 온도에 따라 항복전압은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20도, 100도, 75도, 이렇게 돼도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죠.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그림이 2-26과 같이 이 그림과 같이 그죠. 파괴 전압 영역에 연구의 접합시키므로써 안정된 전압 조정기, 볼티지 레귤레이터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하나 이제 전압 조정 소자인데 공급 전압하고 이제 출력 전압입니다. 공급 전압이 이제 이렇게 사인파로 들어올 때 17볼트 평균의 사인 곡선을 가지고 있죠. 제항을 지나가지고 제너다이오드는 거꾸로 답니다 이렇게 거꾸로 달아가지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정전압이기 때문에 얘가 열 들어 가지고 15볼트 짜리의 그 제너다이오드를 역방향으로 이렇게 배치한 경우에는 V출력에 15볼트 직류가 이렇게 흐른다. 왜? 교은다 잘라 버리는 거죠. 직류가 흐른다. 그래서 제너다이오드는 어, 15V 일정 전압을 유지하고자 할때 사용을 합니다. 하고자, 역방향으로 배치를 어 한다. 그래서, 저 한번 보시면, 제너 다이오드 역방향으로 사용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 되죠 그래서 제너 항복 전압을 활용 활용하는데 6에서 8볼트 속도가 좀 느리네요 에서 8, 음. 8, v 에 8, 특성이 제 8, 좋다 8, 8, 8, 8, 8, 8, 습니다 8, 8, 회로에서 회로에서 그 그렇죠? 8, 이서 이제 제너 다이오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건데 그림이 잠깐 나와 있었지만 그죠? 단자가 이렇게 이제 있다고 쳤을 때 제너 다이오드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단다 그래서 저항이 있고 그죠? 입력에 그죠? 이렇게 이제 교류 입력이 이렇게 뭐 17V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 출력 VO 이건 이제 VS죠 네, VS. VS는 supply voltage니까 입력 교류 전압입니다. 교류 전압인데 출력은 예를 들어가지 가지고 15V 딱 일정하게 직류가딱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 딱 끊기잖아요. 그죠? 여기 항복을 15V에서 한다면 여기에는 항상 15볼트만 걸립니다 그래서 전압조정기 뭐 볼티지 레귤레이터 라고 말을 합니다 볼티지 레귤레이터 전압조정기로 어, 사용이 된다 이게 이제 제너 다이오드의 사용법입니다 이게 이제 제너 다이오드 얘는 이제 입력 전압이죠 그죠 입력 전압 얘는 출력 전압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 제너 다이오드 다음에 이제 브렉터 다이오드 라는게 있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에 역방향 전압을 가하면 제합부전위의 장벽이 높아지게 되어 공법증 폭이 넓어지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정전 용량만 정전 용량은 커패시터 콘덴서의 용량을 따질 때 정전 용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약간 콘덴서 성격을 갖는 게 브렉터 다이오드입니다. 피엔 접합 용량은 가해지는 역방향 전압 크기에 따라 변하게 된다. 즉 순방향이 걸렸을 때전화량이 증가하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으로 이 성질을 이용하여 쓰이는 것이 브렉터 다이오드는 가변 용량 다이오드라고 한다. 그래서 뭐 지금 특성곡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도 낮아지죠, 그죠? 낮아집니다. 브렉터다이오드 그래서 변조 회로나 TV 전자 튜너 회로 등 기계적으로 정전 용량을 조절함으로써 정상 상태 변조를 얻기 위한 곳에서 사용이 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이제 발광 다이오드죠, LED나 세그먼트, 세그먼트 이런 것들입니다. 빛이 나는 다이오드입니다. 삼가오가 화합물 반도체 인화갈륨 또는 비소화갈륨 등 발광하기 쉬운 물질을 가진 재료에서 만들어진 PN접합 다이오드가 발광다이오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터커플라는 제가 그어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회로를 분리해 가지고 저전압하고 고전압 사이에 두 개의 회로가 있을 때 신호를 연결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LC의 출력단이나 입력단에 포터커플라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광다이오드 트랜지스타를 조합해서 빛을 이용한 전기적 제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회로를 포터커플러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타를 조합해서 빛을 이용한 전기적 제어에 많이 쓴다. 이 회로를 포터커플러라고 합니다. 포토커플로 구조와 동작원리 구성은 그림이 다시 30과 같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의기에서는 환자와 기기를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한다 지금 그 안쪽은 캐소드 한쪽은 한쪽은 다이오드 고 한쪽은 트랜지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다음 시간에 별건데 간단하게 이제 구조만 보면 요쪽 부위 이쪽 부위는 다이오드죠. 이쪽 부위는 트랜지스터입니다. 다이오드 와 트랜지스터 사이를 광으로 연결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에너드 부위하고 어, 에너드와 캐소드 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르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뭐 그렇게 콜렉터에 미터 이렇게 돼 있죠. 어, PLC 같은 입력 단자 출력 단자에 많이 예, 사용이 됩니다 오늘 포토커플러라고 한다 뭐 간단하게 이제 PLC 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포토커플러의 경우 자동제어 쪽에서, 예를 들어, PLC, 뭐 아두이노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전자기기들하고, 외부 주로 이제, 주로 전기기기죠. 그죠? 연결할 때. 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갇혀 있겠죠 그래서 단자가 이제 4개인데 이쪽에 이제 장을 하나 달고 뭐 입력 신호를 이렇게 주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난다 여기가5 v 트 여기가 2 4 v 회로인 경우에 이쪽 회로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아두이노라든지 PLC가 되고 이쪽은 이 요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외부죠. 그죠. 외부. 그래서 릴레이 라든지 뭐 여기다가 뭐 소리노이드를 단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사이를 광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신호 하고 이쪽에 신호가 안 섞인다는 거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해서 어, 여러 가지 외부 기기를 제어를 하는데 했습니다. 뭐, 한번 그려보면 포토커플러가 이렇게 있죠. 포토커플러. 실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시바에서 나온 tlp 504 모델 같은 경우에 아니면 pc104도 있습니다. pc104 회사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안에 이제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납땜해 가지고 기판에다 그죠? 여기다가 저항 하나 달고 아두이노 어, 그라운드가 있고 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핀 10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 연결하면 을 아두이노 프로그램 짜면 여기 신호가 어, 뭐 들어가겠죠 그죠 껐다 켰다 들어가든지 뭐 무슨 수가 날 겁니다 여기 이제 포토카 플라고 바깥에다가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게 트랜지스터니까 그죠? 바깥에다가 납땜을 해가지고 그죠? 파워스플라이가 우선 이렇게 있으면 우선 요거 연결하고 거기에 뭐 소레노이드를 연결하든지 음. 소레노이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압 실린다? 작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회로 구성을 하면 기판을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조그만하게 브레드보드 에 해도 되고 볼트 이렇게 있는 브레드보드 기판을 빵판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면 되겠죠 만들면 뭐 소레노이드 공합 실린다 같은 걸 움직일 수가 있겠죠 뭘 가지고 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아두이노라고 하면 여러분 아두이노 배우니까 이게 아두이노라고 하면, 그죠? 어, 이게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음? 기판이 여까지 연장, 어, 어, 연장을 하고, 어, 어, 쭉. 어. 이렇게 하면, 장이 여기 하나 있어야 죠 어, LED 단계에 더 있으면 되죠. 이 포토커플라, 뭐, CLP 04나 PCL 04 이런거 뭐 한개한 500원 합니다 <웃음> 그래가지고 이쪽에다가 소레노이드를 달고 여기 24V 파워스플라이를 외부전원을 달면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는 거죠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아두이노에서 어떤 명령어로 그죠 어, 주면 전류가 전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흐르겠죠. 요 이렇게 흐르면이게흘를반짝짝하고이제전달이 됩니다. 전달되면광 트랜지스터에서 받아가지고 베이스가 동작을 해서 파워 서플라이 있는 전류이게이제게위치이제어졌치가떨어졌 상태예요. 은상 이렇게 딱떨 이렇게 딱 떨어졌다 딱면 전기가 면 이렇게 흐르 이렇게 흐르여기죠여자여될거여자에요거 아니에요. 온 되면 실린다가 움직이겠죠. 24V 파워스플라이는 외부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포토커플러를 아두이노에서 쓰고 PLC 같은 경우에는 입력 카드 이렇게 보면 이렇게 16개로 1, 2, 3, 4 해가지고 16, 17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단자가 이렇게 있죠 그죠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고 이제 몇 미터 이제 커먼이 있습니다 그라운드죠 그죠 그라운드가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씩 빼 가지고 뭐 스위치를 달든지 스위치를 달든지 아니면 소르노이도 아까 같이 이렇게 달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 달면 입력이고 그죠 요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됩니까 다이오드 있고 트랜지스터 있고 해서 안으로 이제 꾸고 그랬네 그 안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안에도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되어있고 외부에서 이제 스위치 누르면 전류 흐르고 전류 흐르고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포트코플라는 굉장히 많이 쓰는 회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포토커플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토 다이오드라는 게 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역 현상을 이용을 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림이 조금 부실한데 책에 나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P영영영에 마이너스 N영영영에 플러스 역방향 전압을 가합니다. 그래서 접합 비유가 빛을 받으면 빛에너지의해서 전자 전공 쌍이 발생하죠. 그래서 역방향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역방향 전류를 이용하는 다이오드다. 이빛 에너지의 양에 비례한다. 채법부에간빛 에너지 양에 이 전류의 크기가 비례한다. 이 빛에 대한 감도가 좋고 응답 속도가 매우 좋아서 광통신의 수동, 수동 수광 소자로 씁니다. 또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광검출기 등에 사용된다. 그래서 광검출기, 광통신 수광 소자로 쓰는 게 포토 다이오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쇼트키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다이오드는 낮은 주파수에서 순방량 바이오스에서 역방량 바이오스로 변하면 차단이 되죠. 근데 이제 주파수가 증가하면 역방량 반주기 동안 흐르는 큰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하지, 차단하지 못하는 단점이 생깁니다. 뭐, 이유는 뭐, 다이오드 온오프 시에 회복시간이 길기 때문인데, 이런 역방량 회복시간의 해결책으로 짧게 만들기 위해서 쇼트게 다이오드 라는게 쓴다. 그래서 한쪽은 금속으로 되어 있다는게 특징입니다 P가 아니고. 그래서 N 금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어드 캐소드. 그림, 그림은 요, 요 말았죠. 완전히 그죠. 제너 다이오드도또 조금 다릅니다. 어, 쇼트게 다이오드. 요, 요 안으로 한게 더 구부렸습니다. 그래서 반파정류기 같은데 쇼트게 다이오드를 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한쪽 면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은 백금 이런 걸로. 다른 쪽은 니형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다이오드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터널 다이오드죠. 터널 다이오드는 요 구간 부성장 특성을 이용한다고 했죠. 제너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그 항복현상을 이용해서 정전압이나 기준전압을 렇게 만들어진 게 제너 다이오드다. 그래서 정전압 다이오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항복, 이, 이와 같은 이제 제너 다이오드는 파괴전압 영역에 연구의 접합시킴으로써 안정된 전압 조정기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래가지고, 요런 전압을 가할 때 일정한 직류 전압을 끌어낼 수 있는, 그래, 거꾸로 난다. 여기 핵심 포인트죠. 그죠? 브렉터 다이오드는 이제 전하량이 증가하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으로 순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 전하량이 증가한다. 이성질 을용하에 쓰는 것을 브렉터 다이오드는 가변 용량 다이오드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용량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죠. 피엔 접합에서 역방향으로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고 정전 용량만이 증가하게 되며 피엔 접합 용량이 가해진역방향전압 크기에 따라 변하게 된다. 어, 이렇게 역방향 전압 피엔접합 용량을 가지고 이제 회로상에서 마치 그콘덴스처럼 어, 쓰는 것을 브렉터 다이오드라고 한다. 자,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발광 다이오드 뭐 많이 보셨죠. 세븐 세그먼트. 3가나 5가 화합물 반도체인 인화갈륨이나비소화갈륨 요런 걸 써서 발광하기 쉬운 물질을 가진 재료에서 어, 만들어진 PN 점퍼 다이오드, 이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포토그블런저 엄청나 제가 설명을 좀 했고요, 그죠? 그래서 에노드 캐소로로 된 발광 소자, 이 부분이 LED 부분이고, 수광 소자가 이제 컴, 콜렉터, 에미터로 된트랜지스터 부분입니다. 그다음 뭐 포토 다이오드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빛에 대한 감도가 좋고 응답 속도가 매우 좋아서 광통신 수광 소자로 사용되면 또한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광검출기 등에 사용이 된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쇼트기 다이오드를 완전히 마른 모양이죠. 한쪽은금속이다뭐 그런거 그죠 그래서 주파수가 증가하면 역방향 반주기 동안 흐르는 큰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전류 증가로 인한 축적 현상 다이오드 오프 시의 역회복 시간 문제를 해결한 게쇼트게 다이오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한쪽이 금속이라는 게 특징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반파 정류기, 전파 전, 다음 페이지가 전파 정류기죠. 중간탭 전파, 그다음 브릿지 이건 중간탭 전파를 연결했었습니다. 그다음 브릿지 전파. 어, 브릿지 형태로 이제 전파정류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다음뭐 콘덴서 입력 필터가 있고 어, 리미터 클램퍼 이런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 다이오드 부분인데요. 하나씩 어, 체크를 좀해 봅시다. 반파정류기가 이제 정류기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어, 다이오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고 부하 저항에 나타나는 V 아웃의 모양이 이 하늘색 모양이죠. 그래서 교류를 집어 넣으면 이렇게 반만 잘려 나오는 반파 정류기가 된다. 다이오드는 인간은 전압의 방향에 따라 한쪽으로만 전류를 흘릴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 회로에서 교류 전압을 직류 전압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역입니다.